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형 수술은 쌍꺼풀 수술, 코 수술 등이지만 한국과는 달리 미국, 영국, 서구에서는 가슴 성형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엉덩이 성형의 경우도 요즘의 여성들은 다리가 이렇게 길쭉길쭉 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셔서 이 엉덩이 하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